소건중탕은 어떤 처방인가요? 소건중탕은 개지, 자약 감초, 생강, 대조, 교위라는 약재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며 직접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처방입니다.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하거나 후천적인 과로나 식욕부진으로 발생한 허약 증상에 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초한방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 성장이 느린 아이에게 효과적인가요? 네. 소곤중탕은 식사량이 적거나 마른 아이들에게 보약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과 복부의 근육을 정상적으로 운동하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저하된 식욕을 증진시키며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소건중탕 자체가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사량이 적은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직접 공급하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성장이 또래보다 느린 아이의 경우에는 녹용과 함께 처방하여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성장인자를 자극해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백초한방 한약은 써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소건중탕은 어떤가요? 소건중탕은 다른 처방에 비해 약의 맛이 순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돌이 지난 만 1, 2세 정도의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복용할 정도로 아주 순한 편입니다. 소화보약의 대표적인 처방인 소곤중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밥을 잘안 먹거나 허약한 아이가 걱정이시라면 한의원에서 진찰받고 소곤중탕을 처방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초한방